여기에 쓰이는 가정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됩니다. 중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다, 그지? 다시 말하면 현재 사실을 왜곡시킨게 가정법 과거라고 했어요. 과거 완료는 뭐고? 과거 사실을 왜곡시킨 거야.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 가정법 과거 완료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이것터 치죠? 아, 치니까 가정법. 완료라는 게보지 벌써...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을 칩니다. 어? 이거 외 치죠? 파란색 여기 주의하시면 돼요. <웃음> 뭐가 있니? 가정법 이 조건절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문안도 문장의 특징. 조건절 내포. 내포. 어려워? 이만 내포. 안에 들어있단 가 말이야. 안에 포함되어 있단 얘기야. 내포. 고난도 문장의 특징은 뭐라고? 조건절, 레퍼 그럼 우리는 뭐, 어떤 작업할 거야? 이부절이부절을 만들어야지 이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at 20은 전명구야. 자, 첫 번째. 전명구에 뭐가 있어? 조건절이 있어. 이, 어, 희한 찬란한 거를, 어, 보게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 정미연구야. Inner, normal, year. 오 파란색 주의하십시오. 이것도 정미연구네. 가동품 어디니? 여기 있네. 고슈, 구마, 플러스. s 금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완료, have, 어있어요 이건 가로 치고, 여기까지. finished. 우드 PP 나와 있잖아. 자, 여기에? 286이었어. 이쪽은 어디니? 여기 있네. would e 어 이건 뭐니? 가정법 과거.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됐나요? 여기는 어디야? 어디 어디에 가정법이 내포에 있을까? 여기에 내포되어 있네. 어디에? 어 주어이 명사에. 아까 전명구였죠. 전명구도 주어로 아, 전명구였죠. 두 번째는 뭐? 주어. 주어인데 뭐? 명사. 음, 주어인 명사. 주어인 명사에도, 어, 이 부족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아웃타임 한잡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까지. 역시 주어네요. 일단 명사인데, 그리고 다시 밑줄 칠게요. would, have, be, p까지 나왔어요. 이것도 가져법과하고 알려요. 요걸 정리하는 이유가 뭐니? 과거 아, 뭐 알려인데. 조건절 바꿔줄 때 똑같이 가정법 과학관료 써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제를 먼저 측정해 놓는 게 좋지, 그죠? 어, 시제부터 먼저 체크해 놔야죠. 시제부터. 그래야지 얘를 이 부조로 바꿀 때, 얘들아. 아, 이 부조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 이 부조로. 이 부조로 바꿀 때 이렇게. 이건 해놓고, 이 부조로 들어가때 그냥 세자로 쓸게. 어, 뭐가 나와야 돼? 시제가 뭐가 나와야 돼? 시제가. 가정법 과학관련 나와야 돼. 그니까 러미천는 거야, 지금. 그쵸? 렇 어. 뭐해볼까거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는건데? 슬 h r i g h t sleep v his hand니까 그의 손에 약간의 살짝 미끄러움, 미끄러짐이 이렇게 되는건데어 먼저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고?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어. 주어는 뭘 써줄까? 이런거 고민해야 될거 아니에요? 주어 주어 그가 뭐 어, 요거, 요거를 동사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목조관계예요. a 호기에서 b 는 b는, b는 목조관계란 말이에요. 둘이 봐봐, 손을 미끄러뜨리는 거야. 살짝만. 근데 뭐고려고. 주체는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거라는 그잖아요. 그가 자, 가정법 과거 알릴런 했잖아요. 쏴 쏘가요. 해도 또스피필거 아니야? 가정법 과거 알릴 응. 해도. 그 다음에 요거 동사로 쓰면 되는 거야. 이 명사형인데 동사도 있어. 슬립 자. 겹장 붙이고 이리 붙여주면 피피 됐네. 그가 손을 미끄러뜨렸다면 그럼 이건 이제 뭘로 쓰면 돼? 요 목적 로쓰면 되지. 목적 로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키즈 어, 모를 핸드 손을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줬던 형용사는 부사가 됩니다. 명사가 동사되면 잘 들어 구하절이 넘나들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명사가 동사되면 명사를 꾸며줬던 형용사는 부사가 됩니다. 그 이렇게 쓰는 거야. 그가 살짝만 미끄러뜨렸다면 자신의 손 환자야 수술 수술이라고 생각해. 의사가 자 칼로 쭉 복개한 다음에 복개 배를 가른 다음에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그죠? 신경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 즉사할 수도 있는 거지. 나는 못해 그래서 나는 나는 의사 안되게 잘한 게 뭐냐면 나 선천적으로 살짝 수전등이 있어 갖고. 의사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나 같은 사람이 욕심 먹고 서 음. 인대 <웃음> 가있지 했더라면 큰일나. 그지어 음. 악의 요소가 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다행인 게 그런 거. 어, 의사는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 그거 안 하고. 딴 것도 있어요. 의사 꼭 수술만 하는 거. 외과 의사는 아닌 건 아니니까. 외과 의사는 외과 의사는 아닌 건 아니니까. 저편이. 응. 우리 우리 가 지금 뭐 마, 마취과니까 어. 마취는 거뭐 그렇게 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수저 좀 하면.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가 손을 살짝만, 살짝만 미끄러트렸다면 그치? 조종이도미끄러트렸다면 아, 의미했을 텐데, 직사 의미했을 텐데, 인스턴트 데이트니까 직사입니다, 직사. 누구에게, 환자에게 있어서. 하나 해결했네. 자, 그럼 다시. 자, 여기가. 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까지. 이시 권조를 바꿔줍니다. 어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명령문, 엔드, 주어동사에서 명령문. 뭐뭐해라, 그러면 할때이부족건절을 바꿀 수 있어. 서둘러라, 그러면. 영향 한번 해보자, 여기서. 서둘러라, 그러면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서둘러라, 서둘러라. 뭐가 있어? 어? 허리업! 많이 했잖아. 허리업! 서둘러라. 엔드! 그러면 너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You will be on time. 됐네. 그때 허리어 요거 엔드까지를 if 조건으로바꿔주면데 요거 엔드까지를 조건으로 바꾸는 거야 네. if 그치 if u 허리 어 이렇게 쓰잖아요 위는 못 쓰죠 조건부서도 시간부서도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네. 쓸수 있겠어 네해봐요 네. if 써야 돼 if 명령어니까 유죠 주어는 근가 지금 여기를 여기로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프로토룸이 어. 어. 여기까지는 과정다 아, 과거 완료 내비재 어. 건네졌었을 텐데 목에 뭐, 나쁜 사람들에게 핸드오버 핸드오버가 어, 넘어가다 건네주다 라는 뜻이죠 수동태니까 뭐야 건네졌을 텐데 건네줬을 텐데. 맞아? 1분만 어? 늦었더라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1분만 늦었더라면. 과거? 완료? 해드빈 됐으면 되지 뭐. 뭐뭐뭐 1분만 뭐 뭐. 더 있었더라면. 1분만 늦었더라면. 메뉴아트까지아우 좋았어, 좋았어. 엔드까지 다쓴 거야, 이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서부 쓰면 되는 거야. 이부죠 파란색으로 침 부분까지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쪽 봐봐요. 이쪽. 자, 밑줄부터 춥니다. 어디냐안 보인다. 이씨,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게 과정법 과관하네.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어, 저 위치 쳤으니까. 이부가 가져오라네. 그게는 <웃음> not to save f i s h 아,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자, 이거, 이거 투정사같네 To rely on your 이렇게 쭉네인스텐트 본능과 그 다음에 직관 같은 거야 항상 이런 것들에게 너를 네가 의존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인프루던트하면 신중치 못한 이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신중치 못할 텐데 만약에 의존한다면 그렇지? 어? 어리석은 건 말할 것도 없이 됐어? 자, 그렇다면 이거를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이 구조로 또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자 바꾸기 전에 위에 뭐가 투부정사가 조건절을 내포하고 있답니다. 투부정사가 투부정사잖아요. 투부정사 가 나왔네. 그치지 오, 다양하게 나온다. 음. 그다음에 네 번째 좀 이따 할 건데 분사에도 조건절이 내포돼 있다네. 가공거는 거야. 동서까지는안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바꿔 볼까요? 바로 바로 바꿀까요? 이부자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니까 이거 임상이좀 뭐니 릴라요? 어? 뭐니 의존하다. 그다음에 유언 아닌 거같고는 유겠네. 네가 의존하는 거냐 아야 너의 본능과 그다음에 직관에 의존하는 거죠? 본능과 직관에 의존하는 게 유. 아 이거 이거 뭐야? 이, 이 색깔이 아니었는데. i 그 다음에 y u 그 다음에 여기 써줄 때 가장 폭 과거 써야 되니까 못 써주면 되는 건데, r l i e on 나머지 이 o 어서부터쭉 해서 어디까지, order, time까지 써주면 똑같은 거 응. 파란색, 그치? 그래서 만약네가너 한다면, 의존한다면, 너의 본능과 직관에 의존한다면 늘, 자, 어떻게 할 텐데? 신중치 못한 일일 텐데, 이렇게 된다. 아, 됐니?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오, 요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쳐볼까? 이렇게? 어, 밑줄 친 부분. 붙여주면 돼. 어딨니, 여기? My t e v p, -P 스했하면 뭐뭐로 통하다는 뜻이지, 진짜. 진짜, 진짜로 통한다는 뜻이야. 진짜로 통할 텐데. 뭐가 유리목걸이가 진짜로 통했을 텐데. 뭐뭐 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아, 요, 과거 사실 반대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걸뭘 쓰면 됩니까? 어가정법 과거 완료 조건절로 써주시면 돼요, 그냥.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거? 자, 이거 쓸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PP가 나왔습니다. C 나왔어요. PP 나왔어요. 잘 봐. 우리 분사분은 살짝 공부한 것 같기도 한데, PP가 나왔다는 건수동분사분이고 앞에 빙이 생략됐다는 얘기야. 그럼 빙이 생략됐으면 빙, ING를 뭘로 바꾸는 게 원칙이야? 접주동으로 바꿔주는 거야.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다. 그럼 접속사는 당연히 if가 나올 거고, 주어는 주절에 주어가요. 요거니까, 어, 유리 목걸이가 죽어란 말이야. 이틀 바꿔주면 되고. 똑같은 걸로. 그 다음에 동사 쓸때 아까 이미 시제 파악했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그럼 IF 가이하는조건절 속에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는 무조건 헤드피 피죠. 오케이. 근데 수동태죠. 수동태인가 헤드피 피 p 써주면 되지. 끝. 나머지 디스턴스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해스케라 마음 놓고. 많이. 그 목걸이가 멀리서, 멀리서 보여졌더라면 이렇게 되겠지. 멀리서. 그 목걸이를 멀리서 봤다면 아그 유리 목걸이는 아마 진짜로, 진짜로 통했을 텐데. 알겠어? 그러니까 진짜로 통했다는 얘기 진짜처럼 보였을 텐데. 자, 이쪽 다 끝났네요. 일로 와요. 이게 고난 도제입이다 뭐. 뭐가 더 나이니? 이 부적이 안 나오고 이 부처를 포화하고 있는, 내포하고 네, 있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왔다는 거. 주어에 도 있었고, 주어에 있던 명사, 어그 다음에 전명구속에도 있었고 투구정사와 군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있는데 동사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동사는 어 그냥, 그냥 말로 그냥 극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극강이 문제예요, 극강이 문제. 2 8 5자 at 20, 나왔네? 봐봐요, 여기 뒤에. 있었을 텐데 나는 히스토리 역사 내 학창 시절의 역사 아주 정확하게 어에큐러시니까어 정확하게 지금은 완전히 불가능할지도 불가능할 그런 학창 시절의 역사예요 그치 여기 가정법이네요 그죠 그런 역사를 나는 쓸수 있었을 텐데 내가 뭐 했다면 어? 스무 살때였다라면 이런 네. 뜻이지? 그지? 해봐. 아이, 못써주면 될까? 어차피 과거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주체는 내가 스무 살이니까. 해야 돼요? 네? 뭐가 이거? 에? 2티 됐네? 내가 스무 살때였다라면 네. 이렇게 쓰고. 자, 지나간다. 바로 1 8 6 정상적인 해, 였더라면 어, 가정복과 관련을 내가 했을 때뭘 이걸 봤습니까? 이걸봤습니까 정상적인 해, 였더라면 그들은 성공적으로 끝냈을 텐데, 그들의 일을. 그들의 아잡 헌팅이니까. 구직이네요, 구직. 그치 어, 직업사냥. 구직을 끝냈을 텐데. 뭐 하면서, 연정이 그들의, 뭐예요? 대학? 마지막 해. 즉, 졸업학년이죠? 어, 대학. 어, 그러니까 4학년이 되겠죠. 자, 좀 바꿀까요? 주는 어차피 day니까. 그치? 어. 해봐. if day, 날시정만 쓰면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해도 빈 세금 되죠. Yeah. you k n o r m 끝. 그치? 어, 요게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여기 전면구. 전면구 속에 뭐가 들어있어이 if 에끄 조건절이 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절이 조커저희 네 부지가 있다 이게 고난동장의 특징들이야. 별게 별로 없어요. 어 되게 좀 유익한 시간 엄청 응. 어려운 건아니지 그지? 어 응. 같이 해보.